예, 하가다 일찍 알았더라면 오늘은 여덟 번째 아,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예, 7강이네요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예,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라는 음,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가다는 말씀을 묵상하고또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말씀이 마음이 새겨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와를 호 알지 못하며 여와께서 호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세대라는 톨레도트라는 말은 바톤이 이어지는 겁니다 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세대는 없습니다 바톤이 이어질 수 없는 이유가 서로 하나의 모습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바톤이 이어지지 않죠 개주라는 건 사람은 다르지만 한 팀이라는 걸 서로 인식하고 있는 게 개주입니다. 뭐 개들은 달리기를 잘 합니다. 또 어, 동물들, 야생 동물들 어, 속도가 빠르죠. 근데 그들을 개주를 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어서 어, 우리가 한 팀으로 서로 일정 거리를 각자 나누어서 달리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400m라는 목표를 향해 100m씩 네 명이 나누어서 달리게 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개주가 가능해요 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은 개주라는 걸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또 인식합니다 개주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산 인생의 길이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 전체가 또 나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계주연결을 통해 실제로 나는 100m밖에 안 달렸지만 내가 100m 계주에서 우승한 게 아닙니다 400m 계주에서 우승하게 되죠 만일 우리 팀이 우승한다면 그러면 나는 내가 일정 기간을 살았지만 내 인생이 그것만이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 전체 모든 사람의 삶이 내 인생으로 동일하게 나에게 주어졌고 그 결과가 동일하게 나의 것이 된다는 걸이개주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개주지 달리기 경주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큼 달렸느냐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큼 달렸느냐는 내 인생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개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적게 달리고 남은 많이 달린 게 나한테 조금 도 문제가 안 됩니다 결국 다 납니다. 나. 결국 다 나와 하나의 그 우리가 축구를 할 때도 뭐 골을 넣는 사람이나 수비하는 사람이나 우승할 때그 우승의 결과를 똑같이 누리게 되는 것처럼 골이 넣는 사람이 물론 환호를 받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게임의 결과는 동일하게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삶의 특징 다른 피조물과 달리 그래서 사람에게는 다음 세대 세대가 있습니다. 세대 계속 세대가 이어지죠 동물들을 사람이 세대를 정해줄 수는 있어도 본인들이 어떤 피조물도 본인들이 세대를 인식하거나 또그 세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항상 세대를 정합니다. 어느 세대 어느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또 어, 끊임없이 이 세대를 정하죠. 만일에 그 세대가 아, 연결이 안 되면 그걸 다른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세대, 언어도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는 세대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바톤이 연결이 안 되고 각자 알아서 경주를 해버리는 모습. 그게 사사 시대의 특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가 이렇게 에, 성경에 나오는 사사 시대가 이렇게 다른 세대가 된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여와를 알지 못했다 여와를 알지, 알다라는 알 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행하시게 내 마음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야다라고 해요 내가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를 우리가 야다라고 합니다 부부관계를 야다 부부는 경험을 통해 마음으로 느낍니다 남편이 나를 위해 아내가 나를 위해 매일매일 무언가 삶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함께 삶을 공유하는가를 경험해 간다는 점에서 서로를 잘 아는 거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야다 경험을 하면서 뭘 경험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뭘 했던가를 내 마음 속에 하나하나 채워지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막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향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빠보다 엄마에 대한 애착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아이들의 무의식 속에 엄마가 열달 동안 자기를 위하여 뭘 했는지 야다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본능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엄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엄마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도 나를 위해 뭘 하는지를 경험하면서 엄마와 아빠에 대한 야다가 이제 인식이 점점 비슷해져 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 그걸 몰랐다는 게 이제 다른 세대가 된 이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말씀을 버렸죠. 그래서 이건 같은 일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거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활동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하면서도 여와를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와를 알지 못하면 다른 세대가 된다 다른 세대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행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사시, 사사기는 사사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라고 하면 애굽이 암흑기인 게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게더 암흑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사시대를 가장 암흑기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암흑기라고 보기 어려운 게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기의 어떤 공동체를 독립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독립된 나라를 가지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국시대보다 더 암흑기라고 할수 없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보다 암흑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포로 이후에 이제 디아스포라 민족이 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암흑기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암흑기 하나의 그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있을 때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나 2500년 동안 디아스포라인 시대에도 이렇게 사사시대처럼 다른 세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사시대는 외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리고 자기 땅을 소유한 독립된 나라를 세웠죠 그애굽의그 어,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이 끝나고 어, 적과 꼬리는 땅을 차지한 그 환경은 완벽한 어떻게 보면 어, 가장 최고의 기간인데 가장 암흑기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어, 결국 우리 인생의 암흑은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고 진짜 암흑은 가정이 다른 세대가 될때 누구나 인생의 가장 큰 어, 암흑기, 어둠의 인생을 경험할 수 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 우리가 이 사사시대 암흑기를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다른 세대라고 했는데 실제로 현재 우리 시대 종교적으로 보면 이슬람 힌두 유대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 종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어, 그들은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버렸죠 뿌리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슬람도 구약 모세오경을 기초로 완전히 이단이 돼버렸고 힌두교도 5천년 역사 동안 완전히 이 그들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거든요 예수님도 믿어요 그들은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여러 신중에 하나로 완벽하게 믿으니까 그래서 힌두교 전도가 제일 어려웠던 이유가 아, 나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러면 전도가 좀더 쉬울 텐데. 뭐 하나님 믿겠다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 아, 나 예수님 믿는다고. 아, 베리굿 뭐 예수님 뭐 아주 엑셀런트 뭐 위대한 뭐 그레이트 막 그런다. 그데 이야기 다 들어보면, 아 그러니까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직 우리가 유대교가 복음보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들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근데 교리적인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한데 근데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많은 약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는 이슬람 힌두 유대교가 계속해서 그시대의 어느 시대나그 상황을 잘 이겨내고 또 종교적인 어떤 영향력도 더 강하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는 완벽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 다음 세대. 근데 이들만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이단 종파들이 있는데 이단 종파들의 사회적인 그 여러 문제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또 이제 우리가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교리적인 문제가 좀 편향된 경우에 편향된 경우에 굉장히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지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이런 데뿐 아니라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음 세대는 있기 때문에 참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는 있다는 또 장점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들이 유지가 되죠 근데 기독교는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건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다음 세대가 계속 무너져 온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에서 시작한 이 복음이 에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다시 유럽으로 가고 어, 유럽에서 이 터키를 중심으로 터키에서 다시 유럽 전역으로 흩어졌다가 영국 그리고 미국 계속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다음 세대들이 계속 무너지는 걸볼 수가 있죠. 다음 세대들이 그런 이유들이 뭔가를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도 이제는 정말 고민해야 될게 다음 세대의 문제가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죠.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한국 기독교에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역할을 했는데 지금 한국 기독교가 세퇴기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퇴라는 게 단순히 숫자의 문제라기보다 가장 큰 문제는 교회 학교의 세퇴죠 한국 기독교의 수가 훨씬 적을 때도 뭐 4, 50년 전에도 교회 학교만큼은 굉장히 아이들에게 시대에 다른 데보다 좋은 영향을 주는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모였는데 지금은 어, 어느 정도인가 지금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메이저 교단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공식 통계가 60%였습니다 아유 교회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이 시골이나 이런 개척교회들이 따로 어,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 지금 우리 시대에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아이들을 교회를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진 거예요 한 2, 30년 전에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의 수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그런 시대적인 환경도 있었겠지만 이제 그때 당시 어린이 교육기관의 주된 그 역할을 교회가 선교원을 통해 하고 있었어요. 거의 뭐 60% 정도를 선교원에서 그 0세부터 6세까지 아이들을 도왔고,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초등부, 중고등부에 올라왔는데, 선교원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그법 강화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선교원을 포기했죠. 어 굉장히 법적인 그 제재가 심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선교원과 연결되지 않는 아이들이 이제 다 어린이집이나 아 또는... 유치원으로 가면서 아이들만 교회에 나온 경우가 없어지고 그 영향과 함께 현재 교회를 다닌 부모님들이 자녀를 다른 세대로 사사시대처럼 이제 도와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교회를 잘 다니는 부모님 자녀 중에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어든 이제 이중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교단 전체적으로 어, 교회 학교가 거의 60% 이상 실제로 어, 없는 그냥 가치 예배를 드리는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80% 이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는 아이들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학교 자체가 생명력이 없는 거죠. 이 숯불이 다 흩어져 버린 것처럼 불길들이 자꾸 조금씩 조금씩 꺼져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선교원이나 또는 뭐 어떤 그 코로나나 이런 문제 많은 절대 아닌 이유가 그게 없을 때도 교회 학교가 되어왔던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선교 인이나 이런 게 없을 때도 교회 학교가 활성화되어 왔던 음, 시대가 있었으니까. 어,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음, 처한 상황이고 우리 가정이 처한 상황이고 내가 처한 현실이죠. 결국은. 우리 가정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사시대처럼 어떻게 보면 암흑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 앞으로 이제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은 2050년이 되면 기독교 인구가 또 급감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분이 그걸 생각하고 예측한 건 아니겠지만 사실 코로나는 어, 이 종교 특히 기독교는 이제 어떤 공동체 중심이었는데 개교의 중심이고. 어,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어 1년 동안 그 한국 그이 사회 분위기 속에 기독교의 그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당장 안 나타나도 조금씩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교회의 양적 감소와 함께 노령화, 노령화. 어,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교회 나오는데 그 자녀들 뭐 장로님들마저도 그 자녀들 결혼한 자녀들이 안 나오고, 결혼한 자녀들이 안 나오면 당연히 그 결혼한 자녀들의 자녀들은 더안 나오겠죠. 노령화되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실제적인 문제는 그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악화되는 음, 저한테도 이제 가끔 교계 목사님들 모임 카톡에 이제 올라옵니다. 뭐 이번 달에 서울에 뭐 메이저 교회들 경매 뭐 30개. 지난달에 뭐 몇십 개뭐총뭐아일년 동안 삼백 개 경매가 나온 뭐 이런 문자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참 굉장히 건실했던 교회들 중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매가 되는 이건 아마 지금 일시적으로 어좀 심각하게 나타났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의 다 그럴 것으로 십년 전에도 예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 계속해서 노령화되면은 이제 노령화된 분들은 그 연금을 통해서 생활을 유지하는데 그분들이 될수 있는 11조의 헌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고 이미 선교 역량은 현재하게 이제 이미 우리나라도 선교 강대국의 그 역량은 약화되고 있는 거죠 이런 그 기독교 인구의 감소도 문제지만 이제 문제는 아,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의 그 특징 중에 무기력, 무관심, 무의미 이세 가지 산무의 그런 그 흐름들이 기독교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이제 굉장히 신앙에 대해서 아, 무관심하고 또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신앙의 의미가 삶에 적용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예,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기에는 삶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현실에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어, 무기력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 이제 교회 소요와 우울증이 에, 결국 영적 우울증으로 오게 되고 어, 이제 신앙은 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는 유목민 성도들이 증가할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제 이런 시대의 원인을 시대로 보지 않고 그 시대의 흐름 속에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앞으로 인간이 굉장히 불행해지는 말세가 올 텐데 굉장히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의 불행의 원인이 두 가지로 봤는데 첫째는 왕래가 빨라진다 왕래 두 번째는 지식이 많아진다 이두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말세 다녀에서 보면 어, 왕래가 빨라졌던 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유익을 줬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게 될수 있다는 걸 이야기했죠 또 지식이 많아지는 건 우리 삶의 어,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쁨은 지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쾌락을 많이 주는 도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지적인 지, 지식을 통한 쾌락보다 크게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많은 쾌락을 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을 때 굉장히 삶의 무기력을 느끼죠. 어느 분야든지 이제 어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그걸 통해 그 삶의 어떤 맛을 재미를 누리는 거죠. 세상은 계속 새로운 제품, 새로운 제도, 새로운 어떤 이론, 새로운 물건들, 뭐 새로운 뭐 스포츠, 뭐 새로운 사업, 새로운 것들, 새로운 패션,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걸 하나하나 알아. 짐승이나 모든 피조물은 이 지적인 쾌락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사람은 다른 것으로 먹고 자고 이런 옷 입고 이런 것으로 만족하기에는 너무 그 만족의 효용도와 그 지속성이 너무 짧아요 똑같은 옷을 입어도 우리는 이제 이걸 생각하고 입죠 이게 어떤 패션이고 어떤 재질로 되어 있고 또 어떤 그 촉감이고 그걸 이제 알고 입을 때 옷을 입으면 너무 기쁘죠 똑같은 컴퓨터를 사, 사용해도 이 컴퓨터의 그 사양에 따라서 그 하나 를 새로 구입했을 때그 기쁨들, 이런 우리는 그 단순히 물건이나 어떤 사람 자체의 그 유지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기쁨을 주는 거죠. 기쁨, 근데 이제 그 양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기쁨의 양들이 끝없이 늘어난 거예요. 순간순간 기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군다나 지금 유튜브 시대에는요, 지식 홍수 시대입니다. 뭐 온갖 지식을... 옛날에는 뭐 평생 공부해도 알수 없는 정치 분야, 문화 분야를 금방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잠깐만 뭐 건강 분야 뭐 의사가 돼도 다 뭐도 모를 뭐뭐이 금방금방 아니까 24시간 기쁜 거예요. 24시간. 진짜. 그래서 지식이 많아진 게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다음 세대를 다 잃어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단들은 교리는 잘못됐지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함께 공유하면서 다음 세대가 있는 거죠. 다음 세대. 음. 어, 우리는 선택을 할수 있는 에, 자유가 있다. 빅터 프레클링이 인간은 어, 어떤 자유가 있는가? 선택을 할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선택이라는 게뭘 선택하는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자유가 있는 걸 자유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것이 자유가 있죠 그런데 민주주의에 산다고 자유가 꼭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경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을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독재에서는 못하는데 그 자유가 있죠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지만 그런 선택이 자유가 아니라고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어떤 자유를 주셨냐면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고. 태도. 그게 우리에게 인간만이 똑같은 문제를 어떤 태도로 내가 대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태도로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기뻐한 뜻이 있다는 선택을 할수 있는 자유를 준 거예요 그 자유를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나는 그렇게 선택하겠다는데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나는 그렇게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나는 선택하겠다 누가 그걸 뺏어 가겠습니까 노예의 그 선택은 못 뺏을 수도 있죠 노예 하기 싫다 너노예 선택을 못했어요 감옥에 가는 걸 선택하지 못했어요 난 내가 감옥에 갈 이유가 없다 재판을 위해서 난 감옥에 안 가는 걸 선택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죠. 결국 감옥에 가서요. 그데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 간 사건에 대한 내 태도를 내가 선택한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 선한 뜻이 있다. 그 선택은 아무도 빼앗지 아 못하는 참된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를 잘 몰라요. 자유가 돈이 좀 많으면 돈으로부터 자유로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면 사람들의 지시로부터 자유롭고 또 내가 지식이 많으면 어떤 남들과의 대화에서 내 주장을 자유롭게 하는 자유 그 수준이 자유라고 오해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자유는 우리에게 아주 피상적이고 그리고 표면적인 일시적인 자유를 주기 때문에 자유를 절대 느낄 수가 없어요 자유 그러나 태도의 자유는 바다의 깊은 저류가 흐르는 자유이기 때문에 내안에 자유를 빼앗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많아지면 자기 태도를 살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로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살필 기회가 없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내그 상황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 내가 내 자유를 활용하는 그 태도를 배울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 태도는 부모로부터 밖에 못 배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태도를 가르친다고 그게 가르쳐지겠습니까? 그 관계 속에서 가르쳐지겠습니까? 상사가 가르친다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떤 일정한 어떤 특별한 신뢰관계가 유지되어졌을때 가르쳐지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모와는 이미 생명관계니까 그 태도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 태도들이 가정에서 전수되고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오랫동안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읍조였던내 안에 깊이 간직된 나의 하가다 된 생각들이 내 태도가 되어버린 거죠 태도는 인위적으로 결심한다고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읍졸이었던 게내 태도가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단들은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은 많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반복하는 데 집중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태도는 교리가 삶의 태도예요 기독교는 매일 설교를 듣고 매일 은혜를 받고 매일 감동을 받는데 읍졸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읍졸이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태도는 세상적이죠. 세상적이니까 결국은 다음 세대가 없다는 이유 없다는 말은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다음 세대, 세상적인 다음 세대는 세상은 절대로 다른 세대들로 가득 차 있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를 때 각자의 기준이죠. 이단일지라도 태도가 자기들의 교리라면은 그 교리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다음 세대가 가능합니다 잘못된 다음 세대라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가능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정말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세대가 되버리는 거예요 내 태도가 말씀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으로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딱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보고 아무리 고통을 당해보고 아무리 적들이 강해도 결국은 다 너희들이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걸 알게 하는 도구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이방 나라를 다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하는 도구. 광야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정복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환경은 다르지만 내용은 하나예요. 태도를 가르친 거였어요. 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걸 경험하게 도와주기 위한 도구로 모든 걸 사용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때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갈등이 오는 그런 일들을 낮과 밤을 주시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나의 태도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나의 태도가 바뀌면 자녀들의 태도가 바뀌고 자녀들의 태도가 바뀌면 다음 세대가 이루어지죠. 개인적으로 좀 민망한 이야기지만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혼자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하나님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사실은 우리 애들한테 여한이 없단 말이 정말 저의 영혼 깊은 곳의 고백입니다. 우리 애들이 아, 그런 말좀 제발 하지 마. 난 진짜 여한이 없어요. 여한이 없어요. 왜? 다음 세대들을 볼 때마다 내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내가 뭘 했는데 아이들이 다 다음 세대들이 돼서 함께 말을 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게 이렇게 기쁘고, 함께 있는 게 이렇게 즐겁고. 어, 사실은 제가 어제까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바울이 결혼식을 거의 알리지 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또 그건 내 입장이고,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다음에 그래도 어찌됐든 결혼을 했는데 그 중요한 일을 했는데 알리지 않았다면 자기에 대한 나의 그 태도가 뭐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서 네, 우리 교인들에게도 아직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이렇게 에, 이야기를 안 했었죠 고민을 많이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지금 결혼이 어려운 시대인데 저는 세 번째 벌써 하니까 친한 목사님들에게 진짜 알릴 때도 너무 민망하고 미안한 거예요 뭐 주변의 목사님들 아직 자녀들이 결혼 못하고 어, 어떻게 그렇게 결혼들을 어, 그냥 쉽게 시키냐고 다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쉽게 시킨 일은 아니죠 어, 결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어, 중요한 일인데 근데 어, 쉽게 한건 확실해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결정할 때 고민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뭐 고민할 이유도 없고. 어,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이해하겠던 게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는 아빠가 만일에 이걸 제안했는데 아빠 뜻이 아니면 네 마음에도 절대 동의하자는 지 확신이다. 아. 그리고 어, 이게 어떤 사람을 고르는 게 결혼이 아니라는 걸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죠 결혼에 대한 태도가 결혼이지 누구와 결혼하느냐가 과연 결혼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람이 차별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계기로 어떤 감동으로 내게 주신 짝에 대한 내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일생 동안 고민해야 되는 거지 삶은 태도가 전부지 누구를 만났느냐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 어떤 결정을 할때뭐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상 자체는 결정의 요인이 아니라는 걸 수없이 같이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했고, 내가 그 태도를 배우려고 노력했던 게 연결이 되니까, 어떤 문제, 뭐 어떤 여행을 가거나, 어떤 뭐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잡거나, 결혼을 하거나, 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사건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에 어려움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이야기하면 동시에, 그냥 아, 각자 알아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예, 바로바로, 그러니까 상황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태도가 같아져 있으니까 태도가 잃어버린 시대를 다음 세대가 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 왜 잃어버린 세대가 됐을까? 이두 가지의 답은 같죠 성경은 항상 말씀의 기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마음에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읊조린다는 건 단순히 말씀을 읊조린 거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사건들이 읊조렸던 말씀들과 함께 하나님의 하신 게 경험되고 인정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삶의 모든 부분을 배워가고 공부하고 그래서 삶 자체가 배우는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는 매일 어떤 사건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를 배워가는 태도의 관심을 갖도록 계속 이야기할 때삶 전체가 즐거워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고 절대 무의미하지 않아요 상황은 노예로 끌려갔어도 그것마저도 내게는 소중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요소서 23장 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 싸우신 일이라 하나님은 나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하나님 나의 아버지지 내 인생은 내가 산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오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는 있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세요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 가 그리고 내 미래는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안땅 정복하면서 보고 경험한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만일 여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말은 이렇게 너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게 여와를 섬기는 거거든요 여와를 섬긴다는 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나를 섬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여와를 섬기는 거예요 부모를 어떻게 자녀가 섬기겠습니까? 부모의 절대적인 나를 향한 사랑과 도움을 믿고 그리고 나는 내할 일만 해야죠 돈 걱정하고, 집안 어? 걱정하고, 뭘 먹고 살까 걱정하고 그건 자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자녀는 열심히 뛰어놀고 열심히 유치원 가고 나머지는 부모가 알아서 다 걱정할 거예요 부모가 부모의 섬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여호와를 섬기는 거죠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말은 네가 네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너희 조상들 강처 쪽에 섬기던 신들이나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의 아무리 역습 신들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나 우리 자녀들 내가 다른 사람 몰라내 자녀들만큼은 여호와를 섬기 하나님의 섬김을 인정하도록 나는 끝까지 돕겠다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입으로 매일 읊조리고 아침 저녁으로 때마다 읊조리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음 세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